우리 연말 파티 한번 할까? 예! Yeah, 그럼 싸타는 내가 할 테니까 루돌프 누가 할래? 그럼 루돌프는 내가 할게 어. 언제 할까? 야, 곧! 금방! 조만간! 음. 음. 진짜로! 커뮤니스토 저희 세븐틴의 연말 파티가 스타로드를 타고 달려갑니다 연말엔 저희랑 같이 놀아요!